테슬은 먼저 이네 손가락이 테슬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좀 테슬을 길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저처럼 지금 손가락을 쭉 펴서 만드셔도 되고 작아도 된다 하면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감아주시면 돼요 먼저 얘도 뒤에서 꼬리실을 이렇게 그대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실을 걸어와서 잡고 저는 15바퀴를 돌리거든요 그러면 좀 여유있게 그대로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번을 이렇게 손에 손가락에 4마디를 네 걸어가지고 잡아주시고 꼬리실 쪽에 이렇게 길이 맞춰서 좀 잘라주신 다음에 내려놓을게요. 음. 그 다음 실이 두개가 필요해요. 머리를 묶을 실과 허리 묶을 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먼저 옮매요. 한 뼘, 두뼘 정도 이렇게 두뼘 정도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한뼘두뼘세뼘 뼘, 뼘 정도 이렇게 잘라주세요. 먼저 두뼘 자른 실이 머리 실 머리 쪽 이렇게 묶는 끈이 될 거예요. 얘는 이 사이 아까 우리 손가락에 감긴 거 테슬 이렇게 중앙에 실이 들어가서 두 번을 묶을게요. 자, 그대로 중앙에 한번 다시 한번더꽉 이렇게 묶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허리묶을 실이에요. 허리묶을 실은 이렇게 쭉 길게 새뼘이니까 길게 있으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한뼘 정도 되는 위치에 우리 머리 부분을 묶은 테슬을 그대로 살포시 갖다 놓는데 이때 어 길이의 한 4분의 1 정도 지점이죠. 여기에 갖다 놔주세요. 세로 가로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묶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머리 묶었던 것처럼 그대로 한번 묶고 이때 꽉! 그러면 여기가 지금 동그래지죠 여기 테슬머리 부분이 요거 모양 보시면서 꽉! 그 다음에 풀리지 않도록 잘 잡고 한번더꽉 이렇게 해서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때 살살살살 머리 부분 이렇게 당겨주시면서 모양을 조금 더 예쁘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조금 더 잡아준 다음. 자, 지금 묶은 끈을 보면은 하나는 한쪽은 좀 길고 한쪽은 좀 짧아요. 짧은 쪽 끈을 엄지로 누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위로 올려서 고리를 만든 채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때 왼손으로, 왼손으로 고리까지 잘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긴쪽 실을 가지고 이렇게 허리끈을 묶을 거예요 감을 거예요 이때는 근데 힘을 조금 줘서 힘을 줘서 이 묶었던 매듭을 덮는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힘을 주면서 이거는 내가 만약에 여기가 좀테슬이 부분이 좀 두꺼웠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 번 감으셔도 되고요 저는 두꺼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잘 덮어주면서 한두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이런 식으로 감아주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돌아왔으면 지금 우리 처음에 고리 만들어놨던 곳에 실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얘가 풀리지 않도록 이 부분, 허리 부분을 잘 잡고 위로 당기면 안 예뻐요.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듯이 넘기듯이 당겨주는데, 이때, 여기 지금 실 걸리는 부분 있죠? 얘가 안으로 쑥 들어갈 때까지, 오른쪽으로 살살살 당겨주시면, 모양이 조금은 더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뭐 대량으로 선물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혹시나 이게 뭐 헐겁거나 그래가지고 풀릴까봐 탯을 많이 걱정하세요. 그러면, 지금 살짝 들어보면 은 여기 이렇게 매듭 연결되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순간접착제를 살짝 톡하고 떨어뜨려가지고 매듭 부분을 완벽하게 안풀리도록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덮어가지고 모양을 잡아주시면은 웬만하면은 테슬이 풀리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라 실이 여기 지금 아직 남아있네요. 이때 가위로 위에 부분, 튀어나온 건 자르는데 지금 저는 바짝 자르지 않아요. 바짝 자르다가 다 이렇게 살을 잘라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차라리 이렇게 여유를 살짝 두고 잘라준 다음 그냥 얘를 안으로 밀어넣어주는 게더 낫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주시고 자, 아직도 이 밑에 부분을 자르지 않아요. 저는 다 연결한 다음에 이거를 자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테슬을 만들었는데 이 모양이 다 동글동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튀어나온 부분을 위로 이렇게 살짝 뽑아보면 은 아래쪽에 딸려오는 실 있죠, 이거. 얘를 위로 뽑았다가 다시 당기면서 모양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무턱대고 얘를 막 넣으면 은 모양이 더안 예뻐지니까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뽑아서 아래쪽에 딸려오는 실을 다시 당김으로써 모양을 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면 예뻐요. 자 이제 그러면 연결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 만들어둔 레인보우는요. 먼저 연결되어 있는 연결링을 잡아서 비틀건데 어, 롱루즈를 쓰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롱루즈를 쓰시는게 제일 낫고 손으로 하시면 너무 힘드니까 롱루즈를 써서 이렇게 벌린 다음 가운데 부분을 꿰어서 다시 오므려주세요. 이게 애기한테 달거나 하는 경우에는 뛰어놀다가 잘 빠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끝까지 다 으흠. 끝까지 다손나가겁네 조심하세요 손님들 이거 하실 때 카메라 앞이라서 더 안되나봐요 우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맞물려놨는데 여기 연결되는 부분에 마찬가지로 순간접착제를 한가 하나, 하나 똑 떨어뜨리고 얘를 이렇게 돌려서 안쪽에 이렇게 딱 심어주시면은 훨씬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더라고요. 안정적이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연결됐죠? 그러면 테슬 요 머리끈 묶었던 이두 부분을, 두 줄을 잡고 지금 여기 붕어고리 쪽에 이렇게 공간 있죠? 이 공간 여기에 넣어주세요. 두줄 다요. 끝까지 끝까지 넣고 살짝 벌려준 다음에 테슬을 넘겨놓고 이 부분 이렇게 그대로 한번 감아서 묶어주시면은 매듭이죠.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주시면 딱 예쁘게 딱 붙어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커팅을 하는거예요 여기서 그래야지 길이도 보고 우리 레인보우 레인보우 만들어둔 거랑 좀 비율감도 맞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짠 머리 부분 여기 길이랑 테슬 아래쪽 부분 길이랑 거의 얼추 비슷할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맞춰가지고 일자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듬어주시면은 모양이 예쁘게, 예쁘게, 예쁘게, 완성이 되고, 다행히 이게 막 얇은 실이 아니어가지고, 많이 안 끊어내도 돼요. 연결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서 안 끊긴 거 이렇게, 끊고인 이렇게. 잘라서, 다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길이를 얼추 맞춰가지고, 이게 한 번에 댕강 자르면 다들 후회를 하시니까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잘라가면서 길이를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잘라서 살짝 살짝 잘라지게, 그 길이가 짧아지게끔 일정하게 맞춰주시면 더 예쁠 거고요. 이렇게까지 다 일자로 되었다 하신 분들은 이제 만 연결하면 되는데 이네 칸짜리를 반을 접어서요 또끝 부분을 다시 한번더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탯을 들어갔던 이 공간에 여기 공간에 그대로 쭉 뒤에서 앞으로 밀어 넣고 잘 잡아주시고 다음 이 공간 안에 이 공간 안에 실을 아니 택을 넣어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팩이 한 번에 뿅 붙어요. 그러면 프로피컬 테슬 키링이 완성이 됩니다. <웃음>